사실 사비토랑 마코보 아니었었으면 강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 뭐.. 사, 사비토랑 마코보? 그 아이를 봤단 말이냐? 그렇다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난 간다! 아 이걸 어떻게 성공을 하냐고요 저기요! 저 선생님! 개는 소리야 이거를 아이 진짜 어쨌든 나는 꼭기사의 검사가 될 거야! 내집지를를 위해서 내지코를 위해서 야! 야와야야와 음+ 야! 야와야와 야! 더! 더! 야! 와와와와와와와와 야!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어? 너, 너,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목소리> 내 이름은 사비토. 너 훈련하는 모습이 아주 과감이다 그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이 돌이 잘라져? 귀살의 검사가 된다고? <웃음> 어이 애송이 나나 하러뜨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뭐? 하하라상대하주하하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주하하 <목소리> <목소리> <덥더라>. <주마. 목소리> 야! 허! 야! 허! 야 너무 당한 움직임이 아, 아, 달라! 움직임이 다르다고! 으, 으, 으, 으, 으, 이게 바로 호이다 어, 아! 아 아... 아... 으. 마코모! 이 녀석 잘 부탁한다! 어... 알았어... 아. 어. 사랑하다 으이구 너 괜찮니? 전지증 호흡은 말이야 몸속에 피를 순환과 심장고동을 빠르게 하는 거야 피 속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뼈와 근육이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거란 말이야 으이구 그것도 모르고 하이, 걱정이다 너도 어? 어? 어? 뭐, 야너 누구야? 나 마코보라 그래 반가워. 왜여기있는 거야? 음, 물에 호흡을 안 하면 저 돌을 뵐수 없어. 오르코다키 스승님이안 알려주셨니? 어? 너도 스승님을 알아?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데.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을 해야지만 쓸수 있어. 치, 물에 호흡도 할수 있거든? 너 저리 가. 나 연습할 거야. 어. 니코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너 관상이 돌자를 관상이야. 저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네코구녕에돌두개 넣는 거 같아. 나너 지금 장난쳐? 꼭송구하에 말해. 오래요? 진짜? 나도 할수 있다고? 우리 호흡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을 해야지만 할수 있어. 꼭 송구하게 말해. 그렇게 난우르코 아, 다키 아, 스승님이 알려주신 아, 방법으로, 아, 반년 동안, 년 동안 더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아 달렸났다. 그러나 아 여전히 사비토를 이길 아 수는 없었다. 아 그렇지만 내 제코를 아 생각하면 아 포기할 수 없었다. 아야야야야야 그리고 아 1년째가 아 되던 날. 사비토 앞에 섰을 때난 1년 전 마크머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아 있었다 좋아! 오늘도 훈련 시작이다! 이야! 어? 어? 야 사비토! 너 웬일이야? 꽤나 열심히구나? 하지만 넌 돌을 아직도 베지 못했지? 약올리는 거 지금? 나 뿌갤 수 있어! 저 돌을 벨수 있다고! 우선 나부터 꼽어보시지간자 이... 이번엔 진짜. 이... 이... 이... 이... 이... 이... 야. 호호초자호야어자 호. 호, 초, 자, 호. 야, 어, 자, 어, 야. 고작 그딸 실력으로 야, 네가 야, 니가 자, 네 동생을 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뭐? 아니야. 난내 집고 지킬 거야. 내 집고를 인간으로 만들 더라고 이야. 칼락하다. 거지로, 지금껏 꼭 있지 <웃음> <잊지> 마. <웃음> 됐어요, 스승님! 제가 돌을 뱉다구요 <웃음> 어디 계세요, 스승님? 어, 네즈코, 어, 나 드디어 성공했어! 드디어 돌을 반으로 쪼겠다고! <웃음> 우리 내즈코 역시나. 천사처럼 잘 자고 있구나. 음. 어? 음. 아이고, 왜 내가 숨이 차지? 음. <웃음> 우리 천사 같은 내 딸. 스승님, 스승님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어, 어 스승님, 제가 드디어 돌을 돌을 파... 말이야. 네 사실 사비토랑 마코모 아니었었으면 강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 뭐 사, 사비토랑 마코모 그 아이를 봤단 말이냐 네아 사비토가 나한테 5만 팔천원 빌려갖고 마코모가 2만 삼천원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아이 진짜요 농담이고 사실 그 아이들은 3년 전에 목숨을 잃은 불쌍한 아이들이지 어? 그럼 제가 봤던 건 그, 귀신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네가 돌을 반으로 갈랐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좋다 거지로 너를 최종 선발대에 보내주겠다 어? 진짜요? 저 귀살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축하한다 네 집고는 걱정하지 말고 무사히 갔다 돌아와라 <웃음>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